오늘 차박할 건데 타프 칠려고 가져왔어요. 연결해 볼게요. 이거는 이따 창문에 붙이는 거 안에 들었어요. 보이시나? 옷뜬 바구니? 파워뱅크. 여기가 뭐 여기 핸드폰이 잘안커져요 커피 마시려고 했는데 상당히 습하고 덥네요 네. 괄사, 괄사 맞나? 어쨌든 마사지 요즘 이걸로 목뒤에 이렇게 계속 마사지 해주고 있어요 목뒤에 이렇게 하고, 하고 이렇게 오들투들한 부분으로 제가 왼쪽만 지금 계속 뭉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계속 해주는데, 꽤 효과가 있어요. <웃음> 아, 습하고. 아, 좋다. 저 여기 핸드폰이 안 터져요, 지금. Thank yeah. you. 꽤 많이 불거든요. 근데 타프를 차랑 연결해놔가지고 좀 튼튼한 느낌? 크게 걱정 없습니다. 어, 이거 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이거... 가봐야겠다. 음. 그 어, 어느 정도 비가 계속 오는 바람이 언제까지 부는지... 어? 야면? 하고 오늘 파워뱅크에 연결해가지고 잘 생각입니다. 그리고 침낭. 근데 오늘 막 덥진 않거든요. 아니 춥진 않거든요. 근데 콕콕 해가지고 전기온을 틀려고요. 여러분 저 씻고 왔고 요거, 전기요, 지금, 이렇게, 5, 5 정도에 맞춰 놨거든요? 그랬더니, 4 7 하트 정도. 근데 오늘 그렇게, 오늘 그렇게 춥진 않아가지고, 한3 정도 맞춰서 자려고요. 그러면 3 3 하트 1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요거를, 지난번에 쓰고, 한 62%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단계로 했을 때는 13시간 정도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 1 2시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추울 줄 알고 옷을 진짜 여러 개 챙겨왔어요. 이거 깔깔이도 챙겨오고 이거 이것도 챙겨오고 다 했는데 침낭도 발로 차고 자게 생겼습니다. 약간 머리가 들 말른 상태인 것 같아서 얘를 <웃음> 얘를 깔고 <웃음> 내일 아침에 먹을 빵. 여기 지금 드라이도 할수 없고 머리가 깜고 바로 약간. 약간 되게 바보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마감을 할까요? 아이고. 하, 누워보겠습니다. 오늘 참잘올것 같아요. 빗소리도 듣고. 아, 아이고, 좋다. 잠이 팍 오지 않아 가지고 이거를 사용해 볼까 해요. 요거는 아로마티카의 오일이에요. 그래서 음 이렇게 옷에 한 방울도 괜찮고, 여기 돌 위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 돌이 이걸 흡수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냄새가 은은하게 펴져요. 그게 좋아. 이불이라든지 침낭이라든지 전기 요뭐 이런 데다가 끝자락에다가 해줘도 좋습니다. 음! 비가 계속 내려요. 근데 내일 아침에는 그친다고 했어요. 잘 때만... 됐다. 이제 자려고요 잘 때... 어제 얘를 테이블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이, 이 테이블엔 이게 사이즈가 안맞더라고요대실저 커피 한잔 하려고요 달달한거 먼저 하고 이따가 항상 이렇게 고민이 되네 아메리카노냐 돌체라떼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 화영이가 준 고구마인데 화영이 아버님이 직접 농사한 고구마예요.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거 어제 비 오는 바람에 불에다가 막 먹고 먹었어. 정신없어가지고. 집에서 쪄먹고 다음 캠핑제또 가지고 나와야겠요 이제 저녁에 과자 좀 먹다가 이거 마시려고요 이렇게 요즘에는 고탕에서 그렇고 이런 괄사 많이 팔더라구요 역시 물이 작그맣고 물이 작그맣고 물 100ml만 캠핑장은 진짜 깜깜해요 밤에 여기 사이트에 조명이 없어가지고 네. 어제 왔다 갔다 할때 헤디랜턴 안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잘 썼습니다 오랜만에 되게 잘 썼어요 진짜 오랜만에 꺼냈네 여름에 이거 샀다고 자랑해 놓고 <웃음> 항상 들고 다니는 소잔 근데 요즘 술을 잘안먹어가지고 AMG 스푼이에요 너무 귀여워 <웃음> 아, 아, 어제 머리 감고 젖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도 <목소리도> 바어 아유네. 쇠가 파프 다 마르겠는데 이 약간 또 굳어가지고 두통이 오기 전에 조금만 신호가 오면 빨리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목요일날 병원 또 가거든요 좀 지속적으로 치료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 여러분 옆 사이트하고 막 위에서 순두부찌개, 라면 막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 제가 냄비 안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반 개만 먹어볼게요. 여러분, 어. 폴대에서 어. 물이 <웃음> <웃음> 이게 안 빠지는 폴댄데 좀 심한데요. 물소리가 들려요, 아예. 루프레일에다가 이거 클램프 해운 거예요. 작은걸로 전기장판 해도 되는데 나중에는 추워질 것 같아서 지금도 꼼지럽고 큰거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어제는 약간 조금 빼기가 좀 번거롭고 그래가지고 저박세에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거나 요런 끈 침낭도 이런 끄트머리 부분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관하면 진짜 꺼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음 죄다 축축해요. 아직 안말랐어나